안녕하세요. 당은조 실험실의 조지만입니다. 어, 오늘은요, 그아수스에서 나온 미니 PC를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 이건 오픈 박스 동영상이고요. 우선 시작은 오픈 박스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메모리랑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업그레이드해서 완성된 PC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최근에 어, 컴퓨터 퍼포먼스가 충분히 좋아지면서 굳이 거대하고 큰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 PC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결과물,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제일, 어, 제가 일제 선호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맥을 쓰는 방법이에요 맥 미니라는 아주 훌륭한 어,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맥으로만 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윈도우 PC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윈도우 PC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 PC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여러 가지 검색을 해 봤을 때 어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초이스로 치면은 뭐 HP라든지 아니면 Dell이라든지 이런 그 메이저 회사에서 나오는 워크스테이션급의 미니 PC들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용으로도 많이 쓰고 사, 그 사무용으로도 많이 쓰는 기종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커스터마이즈 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뭐 넣거나 이런 거할 때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대안이 될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성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받쳐주는 아수스에서 나온 미니 PC, VC65C라는 모델을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얘는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미니 PC의 구성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은 배어본의 개념에 가깝긴 한데 뭐 CPU랑 메인보드랑 케이스만 있는 파워랑 이런 정도만 있는 상태로 출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 필요하면 메모리를 얼마든지 어 고용량을 꽂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도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위에다 뭐 옵티컬 드라이브 를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미니PC를 선택한 이유는 최대한 작고 간단하게 원하는 퍼포먼스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다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붙이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한번 오픈박스를 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 메모리하고 어, 하드디스크를 달았을 때 어떻게 모니터가 잘 어울려서 훌륭한 사무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어... 기본적으로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손잡이도 하나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트북 보다는 조금 작은 케이스고 그런데요. 한번 뜯어 볼게요. 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를 집어넣고 위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어, 컴퓨터가 있고 이렇게 박스가 보여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전원 케이블이네요 전원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하드디스크 같아요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케이블인데 배어본에 맞게 여기 최적화 되어 있는 그런 케이블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드를 고정할 때 쓰는 나사 같은데 아주 작은 나사 4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보증서 네, 보증서고요. 그다음에 아수스 컨트롤 센터에 대한 시리얼 번호 뭐 이런 프로그램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CD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 작동 뭐 설치 방법, 뭐 배사 규격 인스톨 방법, 여러 가지 메뉴얼이나 기본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 요걸 주네요. 여기 배사 규격에 해당하는 거라서 어, 배사 규격을 할수 있는 모니터라든지 암이라든지 혹은 뭐그 TV 뒤라든지 이런데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도 배사 규격에 결합시킬 때 사용하는 나사 같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하드 디스크 나사 같은 게한 세트가 더 있고요. 여기 다네요. 그다음에 본체를 한번 드러내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본체는 이렇게 생겼구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없네요 이게 다예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를 한번 뜯어 보죠 짜잔 이렇게 되어 있구요 요 후면 쪽에 나사 구멍이 두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마 이 배사 규격 얘를 결합할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나사 구멍이 짜잔 맞네요. 여기다 끼도록 이렇게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전면부인 것 같은데요. 전면부에는 전원 버튼하고 SSD 10이면 뭐죠? 이거 s SS, s 어, s 10이면 USB 중에서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 3.1 규격 같은데요. 그 다음에 SS면 3.0 어, USB 포트가 두개가있고요그 다음에 밑쪽은 방열을 위한 것같고요 뒤쪽 부분을 보니까 어, 마이크 있고 그 다음에 이어폰 있고요 전원용 케이블 단자가 있는데 요게 표준 요것도 표준이긴 한데 요즘은 많이 안 쓰는 표준이긴 해요 이렇게 쓰는 장비들을 쉽게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저전력 전기를 많이 필요하지 않는 데서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이고 공간을 작게 사용하는 걸로 봐서 이 PC 자체가 전원을 그렇게 많이 소비하지 않는 것 같죠 그리고 아, 여기 보시면 모니터, 디서브 단자가 있구요 그 다음에 시리얼 단자가 있네요. 의외로 요즘 찾기 참 힘든데 어, 뭐 시리얼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미니 PC랑 어울려서 많이 사용되니까 뭐 바코드 리더 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모니터 되어 있고 바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배려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usb-c 타입이 있어요 usb-c 타입 그리고 usb 빠른 usb 같고요그 다음에 기가 빛이 있고 dp 케이블 dp 케이블 이 있으니까 뭐 4k 나 이런 것들은 큰 무리 없겠죠 그 다음에 hdmi 도 있고 그 다음에 캔시톤 락을 걸수 있는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usb 가두개더 있고 옆에는 방열 쪽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옆쪽으로 또 하나 특이한게 SD 메모리 카드 리더가 기 있어요 뭐 있을건 다 있네요 이 정도면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 어떻게 뜯을까요? 메뉴를 봐야 될까요? 이걸 분리해서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싶은데 속을 어떻게 보고 싶은데 볼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죠 아까 본 킹캐시턴 락 쪽에서 이 뚜껑을 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요게 나사로 조여져 있어요 나사를 한번 풀어 봐야겠네요 이 캔시턴 락 쪽에 있는 나사를 한번 풀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리래요. 어허. 이런는데그 다음에 아수스의 방향으로 밀고 이렇게 분리하게 되어 있네요. 아 아주 깔끔한데요? 어 여기 있는 거 락을 풀고 한쪽으로 밀게 되니까 뚜껑이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된거 안에는 하드 디스크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네요. 어, 2.5인치 하드 디스크 두 개를 넣을 수 있고요. 이쪽에 케이블이 있어요. 아까 있었던 이 케이블이 아마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 상당히 깔끔하네요. 그러면 하드디스크 파트 한번 드러내 볼까요? 음. 여기 공간이 하나 나오긴 나왔어요 여기 뭔지 보죠 어우 음. 음. 손톱이 꼽혀서 아하! 아하! 요런데 마감은 조금 어성하긴 한데 요 안에 보니까 여기 메모리 두 군데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요 안에 어 저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 이건 아마 해도 무선 랜 같은데 무선 랜의 위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건 없나요? 뭔가 다른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없나 볼게요. 어 이게 뭐 전부인 것 같아요. 뭐 따로 그리고 밑에는 CPU가 들어있고 아주 그냥 아기자기하게 공간을 잘 쓰고 있어요. 이쪽에 이쪽 부분은 파워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CPU가 있고 이 CPU를 기준으로 해서 방열판과 열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요거는 인텔로 나오는 걸로 보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안테나인 걸로 봐서 와이파이인 것 같아요 와이파이 모드이 이쪽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어, i5 8제너레이션 모델이고요 8400 모델이에요 어예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오픈박스를 보셨어요. 어,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안에를 보기에는 쉽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거 또 추가로 풀러야지 되고요. 필요한 것들, 다시 말해서 갈아야 될 거, 교환해야 될 것만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안까지 다 뜯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메모리 꽂고 하드 놓고 딱 닫으면.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잘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요 요거 조립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손요리가될 수도 있고 딴 데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메모리 구매해서 바로 조립을 하는 방법을 보고 인스톨하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